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냥 저는 네. 공무원이 참 좋아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주부 김봉나입니다 저는 음, 골프를 배우게 된 동기가 남편이 하다보니까 남편이 하라고 해서 하게 되고요 골프가 너무 좋은데 좀 이상하게 좋기만 하지 그냥 늘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는 동생이 하게 됐어요 그 동생은 너무 운동을 좋아하는 동생이었는데 일 저보고 그냥 데리고 다녀서 이렇게 그냥 더 열심히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서야 이펙이라는 게 생겨서 홈을 주고 스크린에 푹 빠져있다 보니까 7년째인데요. 약 5년은 그냥 시계 옷처럼 그냥 탁갔다만 했고요. 열심히 하는라로 2년째고요. 딸만 둘인데 딸 달은 실을보고장실있 근데 결혼을 아, 했으면 좋겠는데 아, 결혼안다고 해요 그래서 을을 아, 보내보니까 사이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음, 사이가 네.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교도 할 겸. <웃음> 어, 그냥 저는 공무원이 참 좋아요. <웃음> 엄마의 희망자. <웃음> 왜 그러냐면 제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봉사단체를 여러 개를 갖고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하고 많은 활동도 하고 대화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좋더라고요. 왜러냐면또 저희가 이제 남편은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요즘같이 코로나 시절에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음. 그런 걸 보면 공무원이 제일 적당하다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연습은 시간이 되면 무조건 나오고요 어, 밖에 필드는 자주 안 갑니다 어쩌다 가물에 콩나듯이 가고, 스크린은 시간만 되면 하려고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스크린을 하면, 일단 더울 때는 시원해서 좋고, <웃음> 추울 때는 따뜻해서 좋고, 또 재미도 있고, 좋습니다. 무조건 좋아요. 저는 그냥 시간, 일단은 골프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스포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 좀, 물론 이제 돈이 좀 여유가 된다면 젊은 친구들도 하는 게 좋다. 다른 거뭐 예를 들어서 당구 치러 뭐 이렇게 간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골프가 더 나은 거아요 저는 그냥 다른 운동은 안 해봤지만 골프가 처음이다 보니까 다른 거에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나의 그냥 혼자만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나의 골프 나의 힘 제일 뭐 보배라면 뭐 가족이지만 가족 다음에 골프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소중해요 그냥 이제 저희 작은 딸은 엔지니어예요 대학 나와서 처음으로 회사를 들어갔는데 처음으로 여자를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여자 혼자였었는데 지금은 딸은 더 좋은 데로 이직을 해서 엄마로서는 참 좋고 딸은 멀리 다녀서 힘은 들지만 저는 그냥 인정받는 것 같아서 딸이 참 대견스럽다고 생각해요 <웃음> 미래의 사위감은 그냥 뭐 서로가 존중해주고 아. 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위라고 생각하고 얘기해 주시면 예비 사위. 아 근데 아직 생각을 안해 가지고 예비 주제 사위 상태 <웃음> 생각을 안 했는데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공무원 빨리도 라고 공무원 빨리 공무원. 공무원. 그래 <웃음> 뭐라고? 딸이 좋아 해야지. <웃음> 그건 뭐 본인 상항이고 어머니 마음을 얘기한대어 그냥 운명이라면 운명이라면 어, 만날 거라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공무원? 어 이왕이면 공무원 <웃음> 그래 공무원 사이가 1등이다 어, 신효 화이팅!